진 의자를 다 완전 내려야 되거든요 우리 짠 이렇게. 됐어요 네 콧받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길고기 휴가를 끝난 김여원 복귀했습음 됐어요 근데 봐봐 두루치기가 왜 없어? 이게 두루치기야? 아 맞네 이만, <목소리도> 어, 하하, 이게 치요 두부. <목소리도> 이거 두부 여기다 넣으면 돼요. 두부. 두부에요. 랑가오빠 하위 음... 쉬는동안 집보고 집계약하고 가구도 대충 정해놓고 음, 그랬지요 뭐 이번에 가구도 싹 바꿔요? 싹은 아니고 약간 좀 노후된 가구 주문해놓고 이사가는 집에 미리 들여놀라니까 또 그건 안된다고 안 비어있나봐 비어있어 김집이인데 음, 음. 도배랑 샀다 했는데 안 된다고요 미리 들어 이거 어야 돼요 깔라야 된장찌개도 이 오늘 도구에요 떤렇 반찬 좀 멀긴 멀다 그죠? 이거 좀당기까요 공기 좀비 좀멀긴 멀어도 팔들이 다기니까알아서다먹을잘먹겠습니요잘먹겠습니 먹을 여러분. 잘먹겠습니다잘잘먹게 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음. y 두 u t h 맛있어요. 근데 요 칸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k 집에 이 집에 별미 k 붙여갖고. 음 맛있다 음. 자둘치게가좀 바뀌었다 원래 김치 넣어주는.. 아 김치 있네요 주부에다 고 음.. 이렇게 하고 음 뭐. 있어음 와우 맛있다 맛있어? 오징어, 음, 음. 고문가게. 구멍가게 응? 고문가게. 고문가게. 음. 어, 왜, 이거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가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먹도한번먹한 번도 한 번도 한삼도한번 어머 진 오빠 오랜만이에요. 할로 할롱난 육주에 한 번씩 받아요. 한달 반. 음. 근데 애틀란타는 그거 안 왔나? 안 춥나? 요새 미국에 그거 한파 한파야? 애틀란타는 아닌가? 진욱빠 남편은? 같이 계신 거 아니야 애틀란타에? 잘 지내시죠 4월에 한국 가요 아진진 오빠 신랑 먼저 왔대 음. 오빠 우리한테 미리 정보를 줬지 우리가 감시하고 있을게 어. 우리가 감시하고 있으면 되는데 저희 4월달에 보는 건가요? 주정이 오늘 뭔가 청순해 보인 포성형하고 응. 담배 피우면 안되냐고 안되긴 안되겠는데 나는 다 피워서 근데 피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냥 음. 탐택 <웃음> 응. 거기 얼마야 얼마짜리야? 이따가는데 응. 80방 음. 3개야? 2개 많이 넓은가봐 근데 언니 지금 집이 엄청 해운대가 비싸요 뭐 지금 데가. 니 사는 데는 방 3개 아니야? 이사 가는데 아 지금 살고 있는데 3개 근데 두개인데 방이 넓고 붙박이도싹 해놓고 일단 거실이랑 베란다를 다 터놓고 음, 음. 리모델링이 싹돼 있고 샷시도 다 갈았고. 음. 근데 지금 요새 해운대가 비싸졌어요 많이. 원래 본대면 그래요. 하은이네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랑 월도 올려달라고 지금 비싸잖아. 얼마? 걔네도 70인가 70. 화상통화해서뭐 되겠어 그치 숨길려면 다숨 오겠지 음. 뭐상통화한다고 되겠어요 그리고 오빠 우리가 또 우리길력을 동원해서 감시 레이더 돌리면 되는데 교현씨 숙소 들어가 방읍서 엄마랑 둘이 <웃음> 어머님 뭐 짓고 <모집고> 와 <웃음> 맞아 요새 비싸요 누가가 비싸져갖고 아 근데 뭐 원래도 60살았으니까 20만원 뭐밥 몇번 덜 시켜먹고 그럼 됐지 뭐 근데 공주도 혼자 살면은 원래 요리서 누굴 초대하고 그러지 옛날 그렇게 살지마 예전에는 음, 초반에만 그러지 니먹어 가봤어요? 어. 어때? 한 아, 3번 음. 뒤집어지게 해요 맛있 음. 난주다새끼 찍으러가서 공주의 요리 실력을 알아갖고 <웃음> 나쉴때 닭볶음탕을 했더라고요 아, 숙소에서 음, 어, 너무 맛있더라 <웃음> 아, 음, 다음엔 카레나 한번 해먹어야겠네요 음. 카레맛 난 약간 스프처럼 되어있는 카레 좋아해 약간 꾸덕하지 않고 그냥 꾸덕하고 그 부재료가 많은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요 네, 아파트를 사놨다고요? 제가요? 와 좋겠다. 아파트 아니야? 그죠? 응, 아파트 그거 아니. 말하는 거 같은데, 내가 산건 아니에요. 더워 에어컨 애... 좀 차려도 돼안들릴걸요 틀어봐봐요 히타가 켜져있어 밖에 히터 켜져있어요? 그럴걸요 나도 빨리 너무 더워갖고 켜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출근하니까어나 너무 적응이 안돼 너무 너무 너무 싫어 음. 음, 오늘 그거 하는거 아있어? 더블룰이? 했잖아요 했어요? 음. 우와 못봤어요 나 보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동훈이 죽었어요 광팔구 응. 죽었나 봐요 응. <웃음> 바둑에서 화투로 넘어갔나봐 <웃음> 네. 살 막네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요 아가씨가 <웃음> 성을 두 명인데 관심이 없겠죠 야 이거 너무 내스타기이다오여된장다개가 뭔가 약간 조개 냄새가 나고 조개? 음 뭔가 다시끓여주고싶다고 여기 있다고. 다 내려가서 먹은데 너무 그래서 내가 다시 끓였어요. 밍밍하대. 이 맛내맛도 막안 나고 신가워서 기도 하고 뭐 맛이 뭐딱안된 느낌 있잖아요. 그 폭발적인 반응이더라. 다시 끓이고니까. 음. 상가 해줬지. 근데 여기 너무 좋다 맛 있다. 만장 어, 된장찌개는 슈스타가 아닐 거야. 도깨 들어가서 아무래저 음. 음. 음, 가운데 언니 괜찮더라. 음! 너무 좋은 언니 언니 아니구나, 동생이구나 어디예요? 왜? 롤체가 너무 재밌을까봐 로아를 변심하게 될까봐 무서워 재밌다니까 롤체 어, 하다보면 저기요 응? 어쨌든 게임 이거 저것도 다해도 되는거고 오늘 로아 잡았어요 오늘 아, 싹보석죽네하고 금으로 갖고 있어야겠다 이제 네. 유자랑 두야니가 재미없더라 <웃음> 언니랑 누가 이렇게 껴있으면 재밌는데 유재랑 둘이 하니까 저 춤은 뭐예요? 혼, <웃음> 어? 혼? 아, 새로운 애도춤못 추더라. 아기? 음. 친구 있고. 라서아 음. 유리 유리. 언제 잡았어요? 주... 여기서 주주는 기본 할거 아니야 음, 주주는 해주고 <웃음> 할거 있었으니까 음. 아 이름이 주주예요 주주 유기 하나를 이렇게 음. 어. 뒤집어지는 이름을 갖다 쓰는데 <웃음> 그 만들 줄은 때는... 오퍼스의 꽃기둥 아원난 불기둥 음, 꽃기둥 불기둥이래요 응. 사적인 변화는 카톡으로 하세요 음, 우리는 채팅창이 안보여서 뭐말인지 몰라요 다 먹었어요 벌써? 응. 미선님미선님이랑태 현대 연관이4 0초씩 300초씩 쉬었다 가세요. o g o r a s h and the e n 이 of the d a 30, e k 0초 p money. p a 0 s e r y to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 없어. 우리 안 봐줘. 이 지금 내 채팅창을 봤는데, 저거 무슨 도배도 아니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너네끼리 약속 잡아서 너네끼리 알았어 해. 아, 진짜... 오, 덥다. 잘 먹었습니다. 아, 네잘 먹었습니다.